안녕하십니까 그리프트메타 콩콩 입니다 금리인하와 재정 긴축 그리고 러시아발 글로벌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주식시장은 물론 아화폐 시장도 숙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면 승리할 거니까요 대부분 업비트 알트코인들 기준으로 많이들 물려 계실텐데 오늘은 이 길고 긴 겨울을 따뜻하게 아니 찬바람은 그나마 피할 수 있는 스테이킹 상품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채팅방에서 대충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더리움, 샌드박스, 플로우, 파일코인, 솔라나, 폴리곤, 디센트럴랜드, 위믹스, 스택스, 스와이프, 체인 링크, 폴카다, 누사이퍼, 엑시 인피니티, 알고랜드 등이 대표적으로 많이 물려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종목별로 일일이 다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스테이킹하는 사이트별로 분류하고 거기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코인원입니다. 코인원은 국내 거래소 특징답게 사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스테이킹 상품 개수가 적고 이자율이 다소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스테이킹 상품은 하루, 한 달, 1년 등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 종목은 카르테시, 클레이튼, 퀀텀, 트론, 코스마스, 아톰, 테저스, 카바루나, USD코인, 다이, 이더리움 등이 있습니다. 코인원의 경우 유동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큰 금액으로 매수 매도를 할 경우에 슬리피지 현상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썸입니다 비썸도 국내거래소이다 보니 사용이 편리합니다. 이자율은 코인원과 비슷비슷한 편이고요. 종목은 코인원보다 적습니다. 스테이킹 상품은 오브스, V s 시스템즈 타키온 프로토콜, 아이콘, i o s t 루나, 트루체인 등이 있습니다. 트루체인의 경우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스테이킹은 지원하고 있네요. 어쨌든 업비트에 있는 종목은 코인원이나 비썸의 스테이킹 상품으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바이낸스인데요. 바이낸스에는 웬만한 종목의 스테이킹 상품 등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선진 금융광고 대한민국의 규제 때문에 한국어 서비스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영어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사용이 힘든 점이 있습니다. 바이낸스 어원에 들어가면 스테이킹 가능한 종목들을 볼수 있는데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해서 처음에 당황들을 하실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세이빙, 런치풀, B&B 볼, 스테이킹으로 분류가 됩니다. 세이빙은 은행의 예금과 비슷합니다 예치기간이 없어 언제든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한 플렉서블 세이빙과 단기 예치기간의 픽스 세이빙이 있습니다 런치풀은 디파이 플랫폼에서 유동성 공급을 하며 그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또한 유동성 제공에 따른 신규 토큰 채굴 등의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BNB 볼트는 BNB가 활용되는 모든 서비스에 활용되며 홀더들은 BNB 생태계에 참여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은 스테이킹인데 특정 기간을 지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자산을 예치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됩니다. 세이빙과 스테이킹의 개념이 약간 비슷한데 예치기간과 수익률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자율은 예치기간이 길수록 높습니다. 바이낸스에서는 정말 웬만한 대부분 종류의 코인이 스테이킹 상품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업비트에서 물린 종목은 바이낸스에서 스테이킹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 스테이킹 상품은 검색창에서 코인명을 검색해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코인이어도 상품에 따라 이자율이 천차만별이다보니까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인리스트입니다. 핫한 코인세일로 유명했던 플랫폼인데 얼마전부터 한국이은 세일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선진 금융 강국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인데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코인리스트에선 알고랜드, 셀로, 누사이퍼, 플로우, 미나 프로토콜 등의 스테이킹 상품이 있습니다. 바이낸스에 스테이킹 상품이 있지만 이자율이 너무 낮은 애들이 있는데 코인리스트에선 비교적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기 때문에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누사이퍼, 미나 프로토콜, 로즈 등의 이자율이 두 자릿수대로 상당히 높은 편인데 해당 종목의 스테이킹을 원하시는 분들은 코인리스트를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 외에 스테이킹 서비스는 바이파이가 있습니다. 바이파이의 경우 메타마스크와 연동이 작동을 하는데 ERC, BSC, 아발란체, 클레이의 메인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이파이 같은 경우 랜딩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스테이킹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렌딩 서비스 상품 종류가 많지는 않은데 이자 지급과 함께 바이파이 토큰을 보너스로 지급하는 점도 특징입니다. 단점은 메타마스크 연동 방식이기 때문에 비파이 서비스를 이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다소 거리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락장에 대비할 수 있는 각종 스테이킹 상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손절 타이밍을 놓치고 어쩔 수 없이 홀딩을 해야 될때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그 버티는 기간에 코인 개수가 늘어나며 자연스럽게 평단이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작정 거래소에서 들고 있지 말고 다양한 스테이킹 상품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하락장에서 좋은 대비책이 될수 있습니다. 간혹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며 스테이킹을 종용하는 곳이 있는데 대부분 다단계 스캠이거나 먹튀 가능성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